출입문 닫습니다. 습니다 마스크는 코와 입을 가려 정확히 착용해 주시고 대화나 전화 통화는 최대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고객 지하철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The stop is Yeouinaru. Yeouinaru. The doors are on your left.